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시험 2시 20분까지 집7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이 3시 넘어서 시작해서 한 5시 10분이 지나야 끝납니다.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요. 또 오늘 아침부터 시험인 줄 알고 분명히 아침부터 서둘러서 준비한 학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시험을 보는데 저는 오늘 당산 중에서 봐요. 네 오늘 제가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오전에 좀 강의를 올려드려서 급하게 음, 좀 찍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답을 어, 좀 늦게 확인하게에 대해서 좀죄송하고요 아, 자 101번부터 바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자 1번은 이런 대명사의 격문제는 한,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유격이 지난번에 나왔고, 요번에는 무슨 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역시 소유격이 정답이 되죠. 그죠? 어, 항상 뭐 격을 제가 정리할 때는, 여러분 대명사의 강의를 요번 달에 들었죠. 11강으로, 1강으로, 짝수달. 그러므로 길게 가진 않을게요. 자, 넘어가죠. 그냥. 102번은요. 어엔드라는등위 uh, 접속사가 정답을 찾아주는 단서도 되기도 하고 얘가 독이 되기도 해요 약도 되고 독이 되게 하는데 여기서는 약이 되죠 f r i 의 앞에 사람 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사람 명사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a c q u a 가 생긴 게 이런 것들이 좀 불가산이 많아요 뭐 상태, 성질, 정도의 따위를 나타내는 그런 어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s s i s t 그런 것들은 어때요 어 불가산이죠. 보조, 도움, confidence 뭐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느낌이 좀 그렇지만 acquaintance 라는 단어 자체가 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어, 가산에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됐어요 사람 명사 조금 어려운 거 갈까요 여러분 hire 라는이 동사가 s를 붙이면은 어, 직원이 돼요 이런 고용하는 인이 아니라 채용되는 어, 채용인이 됩니다 we could 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practitioner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practitioners. medical p 그래서 개업 의사를 나타냅니다. a t h l e t 자, 이건 우리가 많이 익혀서 알고 있는 운동 선수. critic. 이것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해용사처럼 생겼지만 크리틱 커리어 용사고요. 비판 가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 사람 명사입니다. 요정도? 네. 자, 그 다음 3번 계속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해석으로 절대 풀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어법 문제입니다. 5형식 동사 정리 좀 할까요? find, keep, 전화하다 말고 부르다, 명칭하다 그럴 때요. 딤, 간주하다, consider, 이런 게 5형식 동사로서 주로라는 말좀 씁니다. 목적어가 오면 뒤에 형사가 잘 와요. 목적어를 형용사라고 간주하다 간주하다 얘는 명사가 좀잘 오네요 목적어를 명사라고 명칭하다 형용사도잘 잘 오기도 해네요 예.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명사를 어떤 상태로 상태라고 알게 되다 깨닫게 되다 눈으로 찾으면 삼형식이지만 머리로 깨닫는 건 오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에스크. require request, encourage, enable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을 붙이죠. 그 다음 에투부정사 이렇게 오죠. 사람에게 투부정사 하는 거를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어, 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쉬웠던 문제 이게 수동태로 나오게 되면 사람이 앞으로 주어가 되고요. B하고 e required 가 되고 투부정사 이렇게 오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 명사가 플랜 같은 거는 능동적으로 계획을 하고, d e c i d 결정을 하고, 투부정사. 송태가 되면 안 돼요. 능동태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하고 전치사투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앞에 주어가 <웃음> be instructed. 투부정사. 이건 투부정사고. 또 사람이 be committed to. 얘는 명사를 와야 됩니다. 전치사 투기 때문에. 어디에 전념하고. 그러는 거죠. 그쵸?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사물이 주어가 돼야 되고, country b u t y to. 이것도 명사가 와야 돼요. 사물이 어디에 기여하다. 그럼 사람이 기여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능동으로 가야 됩니다. 자타동사가 다 돼서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어디에 기여하다. 됐죠? 자, 그 다음 104번으로 계속 넘어갔죠? 비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형용사 <웃음> 자, ing하고 pp는 태문제입니다. 태문제 반드시 하나는 나오고요. publicized. 자, b가 정답이에요. 음. 자, 5번. 이거는 중간에 일단 제가 문제 풀어드릴 때 항상 먼저 찾아라 그러는 게 쉼표입니다. 쉼표. 쉼표가 있음으로써 종속절과 종속이 되는 의존절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를 빨리 잡으시고요. 절이 몇개 있는지 파악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본동사가 몇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동사를 빨리 찾으세요. 동사를 그냥 동사나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1형식부터 오형식의 동사의 형식을 같이 파악하시고 자 이게 파악이 된다는 거는 모두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타 동사까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사 뒤에 자주 붙는 전치사 같이 수반이 돼야 되죠. 자세 번째는 명사를 빨리 찾으세요. 자 이것도 명사네 러지 말고 가산인의 불가산인의 여부와 어, 또 사람 명사네 사물 명사네 썸 말이다, 썸띵이다 이게 동시에 빨리 빨리 파악이 되면 이세 가지만 어, 여러분들이 한 눈에 들어와도 되게 수월해져요 문제 푸는 게쉼표가 일단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긴 전치사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b는 안 돼. 이름은 이제 문제 못 풀어요. 자 몰이 끌렸죠. 몰은 den이 있어야 돼요. 몰 r e n 얘가 부사로서 뒤에 숫자 수식을 좋아해요. over. 자 여기 품사가 두 개입니다.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숫자 뒤에 붙일 때는 숫자 수식이 부사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것도 되죠. about, around. 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숫자수식의 부사로 사용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over 60% 이주어요 만약에 얘가 전치사였다면 쉼표를 찍고 조 동사가 또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higher, further 다 비교급에 관련된 문제긴 하지만 음 답은 간단한 부사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수식하는 또 기타 출제민도 높은 건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more than이 있으면 less than이 반대말이죠. 무엇보다 덜 또 업투도 전치사로 사용이 되지만 숫자수칙할 땐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6번 자 여러분들이 지금 101번부터 130번까지는 어법에 관련된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더 제가 가죠 101번부터 130번까지의 어휘를 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해석을 좀 간혹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식으로 어법으로 문제를 몇개단어 가지고만 빨리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06번. 어, 자, 이것도 어법이에요. 자, 이거 해석을 달려드리려고 하는데 Believe. 일단은 좀 어렵겠지만 이번 달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접속사라는 게 절에 관련되는 접속사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부사절 접속사. 부접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형용사절 접속사는 이름이 이렇게 되진 않죠. 관계사입니다. 자세 번째가 명접이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자 이게 의문사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섞어서 보기를 깔게 되면 <웃음> 해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세 가지가 보기에 섞어 깔려 있어도 문제 푸는 요령은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절의 정체를 밝히자 그랬어요. 절의 정체가 뭐지? 딱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뭐 갖고 알수 있느냐? 생략과 위치이동 여부 가꼬할 수가 있어요. 생략이 되는 거는 부접, 형접, 명접은 생략이 안 돼요. 이끄는 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치이동은 어 얘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명사절은 그렇죠? 명사기 때문에 어다 되는 거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 위치이동은 안 되되 생략은 가능한 절은 형사절 명사절은 둘다 안되고.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죠? 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절이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러면 빈칸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왔는지 주어동사 목적이 있는 불 완전 문장으로 왔는지를 판가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다 섞어졌어요. 여러분 덱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된다고요. 관계 대명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명사절 접속사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자, 지금 강의를 이번 달부터 처음 들으시는 우리 어 조금 어려울까봐 항상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어 영철 씨, 영철 씨인가요, 그렇죠? 네, 어 한 5년만인가, 뭐, 토익을 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어, 이, 제가 지금 말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니까,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게 문제풀이에 언급이 되다 보면 아 그이 또 나오네 이렇게 나중에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요 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 know 나는 압니다 that he is a doctor 제가 항상 같은 예문을 드려요 자 여기서 이 대절이 무슨 절인지를 보자는 얘기죠 자이 대절은 생략이 되어야 안돼요 돼요? 빨간색 건드리지 말라고. 어? 경고예요. 경고. 이거는 다 빼면은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목적절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틀립니다. 그쵸? 자, 이게 무슨 절이에요? 이게 명사절이에요. 예, 자, 회용사절에 관계대명사를 예문을 드릴게요. I know 씨가 이렇게 커지죠? 자, I know 여기다 the man이라고 할게요. The man is a doctor. I know the man that is a doctor. 사람, 사람을 다 쓰는 게 데트죠. 자, 이 데트와 이 데트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자, 효용사를 파란색으로 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생략돼야 안 돼요. 됐죠? 없어도 상관없어. I know the man. 자, 됐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빠지면은 문장이 틀리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완부를 보란 얘기는 이렇게 끊고 보세요. 요 단어 뒤를 봤더니 이게 무슨 문장? The m a n a g e doctor. 이러는 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이 데트 이렇게 꺾어서 뒤에 봤더니 is a doctor. 뭐가 없는 불완전 주어가 없는 불완전 이런 식으로 빨리 파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가지의 보기는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돼요. 명사절 접속사, 관계사. 여기서 부사절 접속사 될수 있는 건 없네. <웃음> 그건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체를 밝히자는 말은 주변 단어 갖고 밝힐 수가 있어야 돼요. 단서를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Believe. 자, 이거 다 빼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Many people believe.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자, 얘는 무슨 절? 명사절. 이런 게 건드리면 안 되는 명사절이라고요. 자, 그럼 명사절 접속사에서 골라야지. 됐죠? 자, 그다음에 뒤에 봅니다. Meditation can enhance concentration. 자, 지금 단어가 어려워요. 이럴 필요가 없는 게단어일단 기본으로 암기가 돼 있다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제가 머릿속에 넣 수가 없으니까. 그거 어렵다 이렇게 엄살 부르시면은 뭐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Meditation can enhance in concentration. 단어 몰라도 예 품사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역할. 자, 역할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를 나타내고요. 품사 그러면 명사, 형사 부사를 나타냅니다. 메리티션, 주어죠. 캔, 조동사, 쉽네. 자, 동사 있으면 여기 목적어 온 거네요. 명사니까. 자, 그래서, 어, 완전 문장. 이 뒤에는 버려도 돼요. 엔드는 등이니까. 자, 완전 문장, 명사절 접속사 이끄는 거 찾으세요. 자, 그러면 데트하고, 어, 와이하고, 하오. 또 여기서 좀제 요령이 딱 적중하지가 않는데 자 why how that가 다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뒤에 완전 문장 붙이는 거자 그래서 내용을 보기보다는 제가 더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그냥 앞에 있는 명사가 no나 believe 지금과 같은 믿는다 suggest 제안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indicate 어떤 걸 암시하고 제시하고 보여준다 그러면 그냥 that예요 예, 그래서 대디아를 믿습니다. 그 답은 D가 정답이 됐고, 여기서의 대트를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메 t 테이션 명상이고요. 인핸스 강화시키다 더 좋게 하다. 집중력 and 여기서의 등위는 동사를 연결하고 있네요. 조동사 동사 원형 in r 에너지 energy를 높여주는 거다. 라고 만사람이믿는다 107번 갑니다. 자 반드시 두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스스까지 합쳐서 부사 짜리는 너무 쉬운 문제. 문장이 완벽하다라는 것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컴플리트라는 동사죠, 그죠? 자 여러분이 이 D가 이게 가사 아, 저기 규칙이 있고 불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 변화일 때요. 규칙 변화일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과거 동사냐? 어? 그럼 본 동사죠 시를 갖고 있는, 그죠? 자두 번째는 과거 분사냐? 이거 시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산해해용사예요 PP PP Past Participle. 자, 이 과거 분산지, 과거 동산지를 어떻게 판가름하느냐?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거든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동사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자. 제가 뭐 얼굴이 막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하라고 어, 제가 이렇게 화면이 조금 하게라도 좀 열어 드리거든요 네. 어, 제가 막 외모에 신경을 쓰면 이렇게 어, 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공부해요 자 completed라는 이 단어 뒤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얘가 어, 판가름이 벌써 난 겁니다 음. pp가 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타동사의 ed가 명사에 이렇게 붙여요. 그 얘는 수식관계예요 수식. 타동사의 ed가 이렇게 있고 더 그러면은 어, 여기서 어도 되고요. 자, 소유격 같은 것도 되겠죠. 얘는 명사의 시작을 알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얘가 무슨 관계? 목적어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d가 과거 분산지 음, 아니면 어, 과거 동산지를 이렇게 판가름 하는 게 좋고요. 어, 해브 플러스 PP 같은 경우도 있죠. 그쵸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목적을 붙이니까. 자, 답이 C가 정답이 돼요. 음. 쉬웠고 108번 갑니다. 자, 요거는 어그리라는 동사를 많이 들어도 보고 써보도 보고 읽어도 봐, 봐야 돼요. 말로도 해 보고. 어그리가 일단 자동사죠. 그죠? 자, 투부정사 하는 거를 동의하다 이렇게 하던가 어그리 투 해서 투 명사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럴 때는 타 동사처럼 사용이 되기도 하네요. 투부정사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타 동사 솔직히 다 되는데 수동태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응. 수동태처럼 우리가 뭐 어떤 것이 투부정사하도록 그 예상하다라는 이런 동사들은 이렇게 하면 3형식이고요. 익스펙트, 목적하고 투부정사하면 5형식이죠. 그죠.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된다고요. 목적어 주화가 되면 be expected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어그리는 안 돼요. 어그리. 음, 어그리는 어그리 수동태라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w i 를 붙이기도 하죠. 음, 무엇과 동의, 어디에 동의, 뭐 하는 걸 동의,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일단은 자타동사가 다 되니까 수동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답은 d로 그냥 푸는데 만약에 이거 말고 invest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invest는 어, in을 쓰지 e 쓰지 않아요 invest in 어디에 투자하다 있고 invest 무엇을 투자하다 이렇게 있어요 목적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when 이렇게 할 때요 자 여기다가 여기 빈칸을 주,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베스팅 인지 인베스드 인지는 자타가 다 되니까 일단 가능성 여부가 다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신속 정확하냐 하면요 주절의 주어를 빨리 확인하세요 이게 앞으로 나와있으면 주절의 주어는 여기 중간에 쉼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죠 반대로 어 지금 어, 이런 위치 라면주어가 앞에 있을 거라고요 주어가 능동적으로 그거를 하는 건지에 여보면 ing고 동작을 받는 거면은 pp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u였어요, 그냥 people,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 고려를 하세요. 투자할 때, 아니면 투자하기 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주절의 조어를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그래서 답이 agreeing이 일단 답이 됐고요. 어, 이거는 agreement를 줬으면 또 틀렸을 게좀 많아요. 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한국말로 동의 전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before decision 도, 이것도 결정 전 이러면서 이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자 before decision이 결정 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이겠죠. making a decision 그 다음에 decision은 또 가산이기 때문에 어어더를꼭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making a decision 자, 이게 오답이었고 뭐가 답이었냐면 디자이닝이 답이었었어요. 디자이닝 투부 정사 이렇게 <웃음>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수발하는 어,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 주절의 주어가 있었습니다. 주절로 주절의 주어로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답이 이, 일단 D가 됐고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요. 어, b l u e p r 설계도 for new apartment building에 검토를 했다. 뭐하기전 디자인에 동의하기 전에 먼저 검토를 했다는 라 뜻이 됐겠죠. 9번 그 갈게요. 자, 이 문제는 under the 어, 명사절리네요 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풀어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under the direction of somebody 누구의 지시하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super vision이 또 있어요. 누구의 감독하에 음, 또 누구의 guidance 지도하에 이런 것들 under 붙이는 거 되게 많죠. under standard 기준하에 이런 것도 있고 자, 제 교재 14강을 보시면 좀 됩니다. 여러분. 제 교재. 이번 달 짝수니까 14강 있죠? 14강에 전치사 부분을 보게 되면 언더라고 자주 어울리는 단어를 제가 다 거기다가 넣어드렸어요. 자, 110번 계속 갈게요. 메이조동사 뒤의 동사원형. 너무 쉽죠? 자, 요거는 이제 두개 갖고 선택하라는 건데 목조가 있으면 역시 A가 정답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 계속 갈게요. 111번입니다. 다호법이에요. 어, 일단 쉼표가 있다, 없다를 보라고 했는데 있네요. 자, 요거를 이렇게 기울림으로 좀 써줘야지 문제가 맞아요. 매거진 잡지, 간행물 이름은 이탈릭 사이즈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쉼표 있으니까 전치사 정답이네. 여러분, 전치사면 전 부르시고요. 접속사면 접 부르세요. even if가 뭐예요? 전치사하고 접속사의 커다란 차이점은 뒤에 주어, 동사가 올수 없고 명사, 류가 오는 게 전치사입니다. 동명사, 명사, 명사절 명사절 접속사, 외덜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전치 접속사는요.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영어 학습이 좀 되신 분은 내가 본적 있다, 본적없다라고 이제 감이라고 하거든요. 어, 얘는 주어하고 동사 많이 봐왔죠. 자, 접이에요. 접. a c c o r d i n g to, 자, 이거 전치사죠. as though, 자, as though나 t h o as if하고 동격인데 t o 는 as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as if 자요거 접이에요 저. now that because의 동격입니다 자 이것도 접이죠 그죠? 자 해석했으면 억울했네 제명세했 있으니까 답은 전치사 b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 줘야지 독해 시간을 벌을 수가 있습니다 112번 자요것도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어, 대명사 관련 문제입니다 자,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 댐이냐 도우지냐의 싸움은, 응? 자, 이렇게 얘기했죠. 도우지는 지시대명사로서 뒤에 수식업구가 붙었다. 그러면 도우지로 가세요. 수식업구, 수반. 자, 댐은 앞에 언급된 것의 일치 여부를 나타낼 때가 댐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업구와 수반할 때 있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일치하지 않고 같은 종류지만, 응? 같은 종류의 그런 앞에 언급된 명사이지만 다른 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자 앞에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언급이 된 상태에서 음? 고객들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 만났대요. meet them 그러면 앞에 언급된 그 고객들이에요. 근데 meet those from 어떤 소속의 어, 그 사람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앞에 언급된 그 클라이언트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 다른 회사의 고객들 그런 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수직업구를 보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수직업구가 있다는 건 앞에 언급된 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DOES A가 정답이 돼요 자이 후즈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명사가 언급이 돼야 돼 수반이 돼야 돼 언급이 아니라 위치는 뒤에 주 동사, 동사가 항상 와야 돼요 관계대 명사 자 그래서 Dieter d i s t r i c t 이라는 거는 어.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제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페셜 미리 어, 요청에 따라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113번 어, 오케이. 이것도 출제가 어, 이런 식으로 뭐 기본 두개는 나올 것 같은데요. 어휘어법 이거는 어법이니까 컨트리뷰션을 수직한 형용사죠자 근데 이렇게 두개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해석까지 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가끔. 음, 바이오블이냐 바이오이냐 그랬는데 우리가 바이오는 타동사로 많이 쓰죠 어, 무엇의 가치를 매기다 해서 목적으로 바로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시켰다면 value 면 모를까 근데 value 하고 v a 어 u a 의 보기를 같이 줄 수는 없어요 답이 두개될 수도 있어요 되게 비슷해요 뜻 음, 자체가 바이오블 가치 있는 자 b가 정답이요 자, 여기서 참고로 얘기할게 인바이오블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이라고 보는데요 얘는 가치를 매길 수 조, 조차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그래서 이것도 가치 있는 이란 뜻이 됩니다 반대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답이 여기선는 b 가 정답이 됩니다 자 114번 오케이 자요 문제도 출제가 될것 같아요 <웃음> 자 일단 제가 뭐부터 찾아라 쉼표 있다 없다 부터 찾아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찾아라? 동사를 찾으세요. 있는지 없는지. 자, 일단 주어가 organization이고요. marked, 자, 이런 게 뭐겠어요? 이렇게 설격이 있으면 예, 동사라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pp인지 과거 동사인지 구별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동사고 anniversary. 자, 그러면 동사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본동사의 수와 절의 수가 같은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내가 본동사를 넣어야 될지 준동사를 넣어야 될지 여부가 나와요 그래서 준동사를 제가 두가지로구편할게요 그냥 아인지냐 이디냐의 선택 여부 자 지금 이 문제를 적용하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 하나하나 하나. 자 일치 했으니까 또 본동사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어리나 언어스 이런것도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을 한다고 선생님 언어리 명사니까 명사로 볼 수도 있네요 자 이게 만약에 명사라면 명사하고 있지 명사를 나란히 쓰겠어요 전치사 없이 연결고리 없이 별리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버리세요 자 이렇게 결국 두개로 남는다고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문제 얘는 태문 대 태. 능동 태 능동태, 수동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ing 가 정답이 될땐 뒤에 뭐가 있을 경우 목적어가 있을 경우 자 pp 가 답이 될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경우 그럼 뭐가 있겠어요 전치사구가 주로 수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honoring, 자, D가 정답이 됐고요. 자, 문제 해석해 드릴게요. 얼그린디 n i z a t i 어제 어, 기념했다. Marked, 15주년을 기념했다. 어, 어떤 행사와 함께, 런천 오찬, 자이 오찬이 뭐하는 Founding Member, 창립자들에게 어 을어 감사함을 전하는 오찬과 함께하는 15주년을 기념했다. 예요. 그래서 언어링이 답고 답이 됐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형용사 구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런천 이런 문제 풀이가 좀 장점일 수가 있는 이유, 실전 스타일의 문제 문풀이 장점일 수가 있는 이유는 아는 문법을 이렇게 정리하는 속도 빠른 그런 학습법이 좀 되는 것이 일단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학생들이 좀 그런데 단점은 일단 역시 여러 가지 문법 용어와 이런 것들이 좀 듣기 이해하기 힘들면은 제가 말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막다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니까 that honors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게 관계 대명사죠 지금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한 문장 붙여서 a l u n c e the honors is founding members 자 여기서 이거를 줄인 거예요 that를 뺀 다음에 honors의 원형에다 ing 이렇게 붙이는 거예 효용사 구다 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115번 에펙티브가 형용사니까형용사 앞에 또형용사를 쓰겠어요? 음 아니죠. 여러분 서술적 용법의 허용사와 한정적 용법의 허용사 이렇게 문법 용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술적이다 그러는 거는요. B동사 뒤에 용사일 때는 서술적 그래요. 한정적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형용사두개 와도 되죠. Around Big Face 응? 얼굴이 둥글고 크대요. 근데 이게 형형이 이렇게 오겠어요. 이거 등이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모를까. 자, 그래서 여기서 형사 넣으면 안 되는 이유. B동사 뒤에는 형사가 있으니까 부사 정답. 자, 답은 B가 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116번 갑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116번. 자 일단 쉼표 있다 없다 있다 그쵸 following a preliminary consultation next week 예비 이런 뜻이에요 preliminary 초기, 어, 처음에 하는 거 예비 준비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비 어떤 상담 다음에 다음 주자 해석할 필요 없고요 일단은 여기 동사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자뒤울토도 없어요? 그럼 동사 넣어야 되네 자 이런 거는 눈길도 주지 말고 oh, will create was created have been created 태문제네 태문제 그쵸 어. 자 이게 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었겠네 음.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면 어 오형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사형식도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면서 뭐 PP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어? 명사. 그럼 앞에가 사람이 와요.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줌을 당했다가 받았다니까. 그다음 또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걸로 관주가 되다. 그러면은 명사가 이렇게 온다고요. 사람이 어떠한 직함을 얘기해놓고 이 직함에 임명됐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과거하고 시제까지 이제 파악이 된다면 과거 수동과 과거 완료 수동이 싸울 수 있을까? 항상 동반 탈락하세요. 과거 완료와 과거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얘는 태도 똑같죠. 수동태 수동태. 얘는 시제 싸움도 안 됩니다. 다 버려지네. 자 정답 찾는 속도나 오답을 버리는 속도나 같은 게 이런 문제죠 1대 3. 답은 A. 그럼 분선생님 이렇게, 어, 이렇게 어렵게 푸세요 뒤에는 목적어 있으니까 인에 자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까지 있을 경우에까지를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하의 어 크리에이트네. 제가 지금 문제를 잠깐 멈출 거린 게 크리에이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credit. 음 크리에이트가 앞에 있는 명사 b credited with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명사로 어. 자, 요거는 제 교재 2강 보시면 돼요. 자타 동사.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a가 정답이 됐고요. 117번 갑니다. 자, 대문자 표시니까 이기 문제 잘못됐어요. when이에요. 음. 자, 이거 어휘로 풀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스러운 게 m e r g 까 a c 할까 아마 그렇게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앞에 복수가 복수명사가 절대 아닙니다. 어 이름이에요, 이름. 뒤에 있는 회사 같죠? 그죠? 자, in s e p 회사와 회사끼리의 동작의 연결이 좋은 의미적인 접근은 합병 일단 좋고 인수도 좋죠. 자 근데 이거는 타동사고 얘가 자동사예요. 얘는 위드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w i t 들그 답은 C가 정답이에요. Remain도 비동사 취급 동사죠. 응? 어? 비동사 똑같아요. 예. 네. Anticipate 예상하다. 어. 회사가 회사를 예상한다라는 말안 되고. 118번. 자 이거는 위진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얘가 정답을 찾아준 단서네요. 위진이 지역이 지역. 여러분들이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그 단어가 어렵다면 파악이 조금 쉬운 거 생각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다른 단어 좀 쉬운 거. 지역이면 도시 어때요. 도시. city, area 어때요 어, 지역. 그런 거 s 붙여서 본적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죠. cities, areas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래서 가산인데 s가 없다는 거갖고 문제를 풀어내는 얘기입니다. 올은 가산에 올 때는 반드시 복수 형태로 와야 돼요. regions. every 정답. first, 덜을 써야 되고, many, yes 붙여야 되네. 이런 거 해석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every는 가산명사의 단수가 온다. 자, 이거 12강. 제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강의 보시면 나옵니다. 119번. 오케이. 자, 호텔세라는 앞에 소유격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게 뒤에는 있 명사 수식이네. 그쵸? 자 그러면 타동사일 때 pp 자동사일 때 ing. 죠업데이트드자 답은 a입니다. 어렵지 않고 120번 음 이거는 일단 쉼표가 없고요. 그렇죠? 자 데트절 이하만 보세요. 항상 데트절 이하만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볼 필요가 없고 데트 이하의 동사 있다 없다 판단하면 됩니다. 동사 없죠. 그렇죠? 자 그럼 동사 넣어야 되는데 아다 동사네 여기서. <웃음> 자 그러면 이제 테를 생각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본동사 아까 얘기했듯이 절과 본동사의 수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 이거 본동사 넣어야 된다라고 파악이 됐어요. 아까 준동사에서 ingpp일 때는 태로 갖고 문제를 풀으면 된다랬는데 그 본동사가 들어갈 자리 맞네. 자 이러면 태 수, 시제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세요. 태를 일단 생각할까요? 자태 태, 능동태, 수동태를 나타냅니다. 뒤에 목적어 여부가 결정하죠. Most frequently. 자, 부사 있으니까 얘는 수동태네. 수동태 찾으세요, 그럼. 얘 능동, 오다. 자, 이거 능동이지. 이 수동태 아닙니다. have been이 여기 중간에 있어야지 수동이죠. were indicated. 자, 답 나오네. C가 정답이죠. 응. 됐죠? 이것도 능동이고. 자, 이거는 태문제네. 이두 개를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121번.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동사 여기 나왔네. 팀. 자, 이 팀이 오형식이죠? 그럼 뒤형사 자주 온다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corporation was, a, was able to generate large profits in first year of business. 영업한 첫 번째 연도에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대요. 자, 해석은 괜히 한 거고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실력을 다 쌓아 올릴 때는 해석을 다합시면서 문제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a가 답1 2번자이 문제는 the w o r r a n change was not decided r t i t r a l l y 이런 단어 어렵죠 독단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음. w a r t 가 독단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자이거는 지금 쉼표가 없고 동사는 두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rather t h a result 자 이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어떤 단어 밖에 없느냐 동동을 연결하는 등이등이밖에 없어요. 등이 자, 그래서 등이 접속사 찾기. 자, 요거 두개 놓고 생각해야 되겠죠? 5월이냐, 버트냐인데, 5월은 선택의 의미고, 얘는 역접의 의미죠. 그죠? 자, 이런 거 있으면 역접이네. 이게 아니라, 그러나, 오히려 결과다. 그 답은 B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음. so not A, but B. 이런 거 있죠. 상관 접속사라고도 해요. 상관 접속사. a하고 b가 같은 품사를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트 a 법 b 상관으로 풀어도 돼요. 음.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b입니다. 그러나 a는 아니에요. 이렇게 내기도 해요. 됐죠? 자그 다음에 자 123번 갑니다. 자 쉼표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음, 동사 일단 주절은 안 봐도 될것 같고요 arriving 이라는 준동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자 요거를 일단 키치 하셔야 되겠고요 어, 여기서 문법 얘기 좀 잠깐 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문장 같고 역으로 문법을 어, 아,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이게 문법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문법을 먼저 배워놓고 그 문법의 적용으로 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while I was driving a car 내가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내가 차 사고 봤다 이거를 줄일 때는 while driving a car I saw a car accident 이래도 돼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또안 봐봤고 안 들어봤어요 이러면 제가 또할 말은 없어요 자, while이 저를 수반했다면 이 while을 접속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접이에요 부사절 접속사 자, 여기서 이제 드라이빙이 이렇게 줄었다 그래서 와일이 전치사는 아니에요. 얘부점 맞고요. 어, 역시 부접이 맞고. 자, 이거에 대한 이름을 제가 좀 써드릴까요? 이게 부사절이죠. 부사절. 자, 얘가 줄었어요. 그럼 얘 뭐라 그럴까?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절인데, 줄었으니까 이거를 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두 단어 이상짜리. 얘가 부사구입니다. 자, 여기서 얘까지 빠지면 이게 뭔지 아세요? y 까지 빠지고 driving a car, I saw a car accident 이러면 이거를 분사 구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때다 했어요 해석은 어떻게?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어, 내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차 사고 봤다 그럼 운전만 하면 차 사고 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 사고 이것도 말안 되죠 운전을 할때차 사고 봤다 when도 좋고 w h i 도 좋고 그죠 예. 네. 운전하기 전에 차 사고 봤다 이렇게 내용에 대한 오해 여지가 있다면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글쓴 사람의, 뭐, 의도인데, 글쓴 사람의 마음대로 쓰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성 여부를 다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Because, 접. 그럼 부사절이 부사, 구로 줄었다. 이제 접전이 다 되죠, 그죠 전치사일 때 after tomorrow. 접속사일 때 after I ate dinner. 먹고 나서. 자, because, because. 동반 탈락이 돼.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겠죠. 일단 데트는 구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now 트가 없으면 비커즈에 대한 해석까지 여러분들 여부를 살펴야 될것 같지만 이 비커즈는 이유는 이것 쓰든 이것 쓰든 둘 중에 하나만 쓰지 부사구라는 중간 단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항상 그래요 어, 그래서 비커즈는 주어동사다 쓰든가 비커즈 다 빼버리고 분사구문 쓰든가 비커즈하고 준동사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답은 일단 나옵니다 어, Arriving on time, learn that. 자 내용을 좀 살짝 살펴보는 거나 그렇게 시간이 뭐 걸리지 않는다면 그쵸? 자, if는 even if가 만약에 뭐뭐라면 자,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또 없습니다. 예준동사를 이렇게 쓴 경우 조건일 때는 하, 이게 음, pp의 출제빈도는 좀 있었어요. 자, 하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대디아를 알게 됐다. 자, b가 정답이 됐던 문제 24번 앞에가 이지가 있으니까 회용사 넣어야 됩니다. 자, 비동사도 회용사 넣기. 그럼 이제 이거 두개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지금 ing가 없죠? 왜냐? 원형 우선 법칙. 인프레시브가 있으니까 인프레싱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는 사람 사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감정 관련된 거 있어요? 감정 동사가 한 30에서 35개 되거든요. ing 아까 pp 아까는 사람 사물 갖고 문제 풀으세요. 앞에 주어를 빨리 보세요. application 자, 사물이네요. 자, 그럼 다음은 Impressive C가 정답. 125 자, 이것도 어 이렇게 뒤에 갈수록 약간 어려워지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B동사 뒤에 형사 넣어야지 원형우선 법칙 D 이름은 틀려요. 이거는, 이거는 Intentional은 계략적인, 의도적인,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 Intentional의 출제 빈도는 0야죠. 한 번도 없어서 형사가 나온 경우 인텐셔널리는 두번 정도 나왔었어요. 얘는 일부러. 일부러가 어, 부정적인 의미인 거는 아니잖아 Not naturally. 자 이게 어, 계획적으로 일부러 자연적이지 않게 어, 그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했다 이렇게 의미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알아 놓으세요. intend가 투 정사를 붙이면은 투 정사 하려고 계획하다. 어? 타동사 3형식 Intend, 목적어, 투정사 이런 이제 오형식이에요 목적어를 투정사하도록 계획을 하다. 그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주어가 되고, be, intended, 투 o 정사 앞에 있는 주어가 투정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pp.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음. 됐어요? 네. 자, 좀더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좀 문제를 일단 다 풀어드리고 갈게요.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서. 자, 26번. 엔드가 여기서 또 약이 되네요. 아웃고잉이 일단 품사가 나와야 돼요. 뜻이 뭐두 가지가 있는데 발송되는 우편물 그 아웃고잉이에요. 어, 외향적인, 사람의 성격 외향적일 수 있잖아요. 자, 해용사해용사하세요 아틀라릭, 자, C가 답입니다. 얘는 부사고 이거는 운동학이에요, 학문. S를 붙여서 단수 취급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라고. 다른 C가 됐고 이런 게 이제 분사 구문인데빈까지다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e 그 K라는 사람이 외향적이고 운동선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사컬의 생활을 12년을 했대요. 저널리스트 되기 전에 27번 자 이제 말이 좀 빨라지니까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 the order receive 자 일단은 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 나와야 되겠네. c o m p l e m e n t 냐 c o m p l e m e n t 냐는 가산, 불가산을 묻는 문제입니다. I receive a compliment. 자, 어를 들어보셨어요? A compliment, Compliment. Too. 자, 한 번이라도 수표기를 봐봤다면, 그거는 가산명사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Compliment.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칭찬. Praises. 이런 것들 다 가산명사예요. Prize. 이것도 어를 쓰고. 28번. 자, 쉼표 있다, 없다, 없고 동사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자, 여기 동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 일단 절에 일치 다 됐습니다. 더 동사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안 되고 자, 또 뭐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되죠. 자, 이게 바로 또 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자타 동사에 대한 여부 여러분 2강, 제 교재 2강을 보시면 자타 동사 거기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컨시스트는 많이 들어보고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부를 달고 다닙니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다? 자동사, 무조건 ING 정답. 자, B가 정답면수동태안 돼요. 음, 그래서 이것도, 어, 용사 절이 형용사 9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널, 위원회, which consists of, 이렇게, business and community 들로 구성이 된 패널들, 패널이 이거에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생략이 된 상태에서 컨 o n s i 단어에 컨 o 스팅 이렇게 붙인 게돼요다 9번 갑니다. 오케이 자요거는애니가 앞에 있으니까 부정 형용사 여기 들어갈 게 people work를 수익하는 형용사 넣야 되죠. i n g 냐 pp냐 둘 중에 하나 처리. 아까 잠깐 제가 딴 문제 풀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업데이트 t 다가 풀었던 거 기억하세요? 명사 수식하는 거? 자,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업데이트죠? 자, 그럼 자동사는 ing가 명사를수식한다 그랬죠? 자, remain이라는 동사가 b동사, 취급동사. 이 자동사, 이 형식. r e m a n i n g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130번. 어, large, 일단 동그라미. 자, large가 형사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 increasing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증가하는, 증가하는 큰 수, 해석은 얼추 괜찮아요. 어, large, 수식하는 부사로 가야 돼요. increasingly, 점점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우리의 고객은 make a hotel, reservation online으로 어, 예약을 합니다. rather than by telephone 보다. 그래서 주어는 게스트고요. 이거 다형용사예요 어, increasing l y large number. 그 답은 D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부사가 형용사를붙이고그 다음에 명사하는 관계가 있어요. 수식을. 그 다음 회용사가 형사를 붙여서 명사수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거는 일단 첫번째 제가 이거에 대한 여부를 엇법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거는 두개예요딱 두개 첫번째 부사 pp 명사 자나올것 같아요 왠지 예감이 자 부사 pp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부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부사 하셔야 돼요자 두번째는 부사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같은 형사를 넣고 그 다음에 명사 넣을 때 예를 들어 2번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Significantly 이런거 Significantly More Pure Complain 훨씬 더 많은 불만상을 받았다 이런거 나왔었고요 Substantially More Revenue 이런 것도 나왔어요 총수익 점, 훨씬 더 많은 총수익 근데 이게 상당한 수익 이럴 수도 있겠죠 substantial revenue 얘가 없었어야 되거든요 얘가 수조로 양쪽으로 나타나는 형태가맞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 단어들이 부사가 답이 됐던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형용명 같은 경우는요 professional 아, financial financial 답이면 financial 리가 있었겠죠 financial professional advisor 이런거 재정 전문 고문인이지 재정적으로 전문의 고문인 아니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휘문제로 갑니다. 어휘문제가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지금까지 어법 문제를 좀 풀어드렸고 어, 어휘 갈게요. 어휘. 네. 어,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들이 뭐 적중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법에 대한 요소도 보이면 제가 그걸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른 속도로 풀어 나갈게요. 자 101번부터 갈게요. 어, 해석도 좀 나름 요령껏 하세요 너무 순진하게 문제를 아름답게 진짜 접근하셔서 다 훑지 마시고 A Significant u m p r o p e r t Insurance 음, 자, 명사를 어휘로 찾아라 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Offering을 좀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사용식이죠자 그러면 비즈니스 사업체 기업체들에게 제공할 게 대상이 뭔지 상당한 뭐겠어요. 인센스 대한 디스카운트 할인 할인. 디스카운트죠? 어, 딜리버리는 배송에 이 상당한 배송이 어딨어요. 리스트린트는 오히려 제한이니까 막고 못 하게 하는 건데 이걸 제공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리 없고 리턴. 이건 반환품이니까. 자, 이게 답을 찾아주기도 하네요. 그죠? 상당한 할인. 상당함을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명사들은 이번런 n e s are not 음. 자 아까 했던 건데 음. 등이네요 등이 음. 자 이렇게 절절을 연결할 때는 쉼표가 찍어집니다 등이 접속사 D 월은 선택이기 때문에 어, 절절을 잘 붙이진 않고요 나트가 일단 답을 좀 찾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103번 Should the ticket 자 요거를 갖고 문제를 빨리 풀어라는 거예요 티켓을 어떻게 할수 있는 동작의 여부는 Place Ticket, n o t a 다 Schedule을 티켓을 한다 를 그래. 일정을 잡아요 Show Ticket, 보여주는 거네, 자 C. 4번, 오케이 전치사 어, 어휘 문제입니다 전치사 한두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어, A week of receiving a request 뒤에 시간 명사를 뒤에 붙였는데 음, Meet his job be completed, a week of receiving a request o k a Over는 이상이에요, 이상. 응? Over, 뭐, 10 years 같은 거. 현재 완료의 어, 계속적 용법을 좀 사용이 되고, into 안으로, underneath는 바짝 밑에 아래로죠. 이내네, 이내. In에. within a week. 일주일 내에. 응. request를 받고 일주일 이내에 그 maintenance job, outdoor. 어, 이제 바깥 야외에 보수 작업이 끝내질 것이다 이렇뜻이에요 그래서 위티는 되게 많은 걸 붙이는데요 워킹 디스턴스 이럴 때는 도보거리 내입니다 지금 같이 업휘끈 일주일 내에 있고요 장소를 나타내면 이런 것도 올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 아리 끈뭐 기사 내 오타를 잡는다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고 1 0 5번 전치사 어위 문제입니다 아까 와일에 대해서 잠깐, 잠깐 얘기했었죠 9로 줄일 수 있다. day, all이 있다 빠진 겁니다. 앞에 d a 가 t r a v e l e r 죠 그죠? 자, 얘 때문에 문제 풀립니다. 전치사에 어기는 뒤에 명사랑 연결을 좋아야 돼요. Uh, in the country. 다른 a. 그죠? along은 얘는, 음, w 를좀 붙여서 술질 하기도 하고, along the street. 이런 건 part 1, 사진 묘사. 길을 따라서. along t 하면 동반수반. 무엇과 함께. 자 뚫는 어, 수단과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자 6번 갑니다 in the event of 그냥 일단 툭 튀어나올 정도로 입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 대비 우천시를 대비해서 아 u t of consult 가위 스케줄 될수 있다 그 답은 c 가 정답이요 이거는 케이스 쓸때땐덜 쓰지 않아요 in case of 이 씁니다 against 는 보통 이제 대항이니까 c o p 게 a g a 이런 자동사 있고요 대항하다 무엇과 반대라는 그런 어, 의견의 반대도 사용이 되고요 바이는 아닌 짓이죠 수단과 방법 같은 동작 어, 까지일 때는 기한을 나타낼 때는 이제 어, 쓰기도 하고 자 7번을 갑니다 전치사의 또 어휘 문제 어, their computers 자, 앞에는 동사 때문에 풀리는 얘는. 그 전치가 사 동사랑 어울리는 게 있고 뒤에는 명사랑 어울리는 게 있죠 타동사랑 어울릴 때 있고 자동사랑 어울릴 때 있고 얘는. 어, 자동사랑 어울리니까 turn off the computers. 자, 키다가 없으니까 끄다겠죠. 그 그러니까 답이 b가 됩니다. 108번. 아까 같은 문제가 좀 들어갔네요. 죄송해요. 자, 9번 계속할게요. 오케이. 자, 더가 앞에 있다는 건 여기 들어갈게 뒤에 있는 명사 수식. 이게 어법이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해요. 여기 들어갈 게 앞에도 들어간다. 어디도 이렇게 푸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인 n c l 드 d e d 가답이죠 그죠? i n c l u d i n g 할래, n c l o e d 할래. 그럼 어법이겠죠 타동사는 PP가 명사수식. 동봉된 계약. 모양새가 잡혀져야, t r a 는 사람수식이죠. 교육을 받으니까. engaged. 이것도 관련되는 거니까 얘는 한정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고 서술적으로 삐동사 뒤에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110번. 명사를 목적으로 삼는 타동사 어휘 문제. 자, 그럼 요거 연결하면 되겠죠? A blue visitor's i d e n t i f c a t i o n 를 어떻게 하다, 요 자, 요거를, 얻다, 네, 얻다, 자, 얻다, 업팀, get죠? That, definition, 정의라는 거니까, 정의를 내리는 거니까, 이제 맞지 않고. recall은 회수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를 이제 걷어드린다는 뜻이 되니까. 인얼은 얘는, 이게 끌렸죠, 여러분? 네, 인얼이 상당히 장난을 많이 치는데, 얘는 자동사입니다. 인궐 of us를 꼭 붙이셔야 돼요. 자, 111번. 자, 주어자리 들어가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주어는 동사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수동태일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 하면 능동으로 바꾸세요. 그럼 make,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 자, 뒤에 사람에게. make, problem, 문제를 만들어요. make concept, make inquiries, make position. 자, s c e n e make inquiries, 이게 바로 문의하다요 make inquiries about. 어, 무엇에 대해서 문의하다. 자, 이거 없어도 누구에게 문의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Somebody. 그러면 inquires h o u l d be made to 이렇게 쏭태가 된 거죠. 그죠? 능동으로 바꿔보는 게 문제를 빠르게 어, 풀게끔 해주는 어떤 요령이에요. 네. 자, C가 정답이에요. 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 빈칸인데 뭐뭐 are given? must be given. 해놓고 introductions가 다이된 적이 있었어요. give, uh, give, introduction. 아, attention, sorry. attention. 이거. give attention somebody 그러잖아, 그쵸? 예. 네. 자, 112. Uh, give attention to something. 어. 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자,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동사수식이죠 Uh, was scheduled to be the first f o r m e r but 그러나 자 역접 일단은 어휘 찾을 때자 역접 but 잘 보고 또 인과 잘 보라 그랬고 양보 올도 이분도 잘 보라 그랬고요 네 번째 목적 자, 이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uh, just announced that she will perform last 자, 처음에는 그렇게 일정이 잡혔는데, 근데, 어떻게 발표가 됐다. 자, floatly. 는 어떤, 어, 언어 구사력이 유창한 거고요. currently. 자, 이거에 과거 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o r i g i n a l 이거죠. 원래는 그렇게 됐었다. considerately는 사력입기예요. 113번 갑니다. 명사 어휘 문제. a great deal of mechanical. 자, require에 목적어가 돼야 되겠어요. agreed e a love은 용사예요 그래서 r e 열의 목적어가 딜이 아니라 r e 열 목적어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요청이니까 뭐예요. 어, 요청한다 필요합니다. 음, 뭐냐면 importance 중요성 자 이게 풀어주기도 하네요. mechanical expertise 전문 지식 많은 전문 지식을 필요한다. 그래서 답은 어, 아 c가 정답이니요 transmission problem. 전송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기술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114자 일단 쉼표 없고 동사는 있죠. will meet with the client 랑 만난다. 아, 쉼표 있네. 자 그러면 전치사 일단 답이고요 nonetheless는 부사나 접속부사입니다. 버려야 돼요. insofar as는 as far as랑 동격이에요. 얘도 접이에요. 이것도 접속 부사, 아니면 부사 자, s e t n o u s l 스 부사 부사, 명사하고 심플 이게 찍어요. 안되죠. 자, D가 정답. 115 are simple 자, 지금 어휘처럼 보이지만 어법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어, are simple and attractive 어, 자, 일단 이 뒤에 등위가 있는 건지 상관이 있는 건지 자, 여기서는 o b j e t o 오케이. 자 나론잎 버어올수 없어요. 버리세요. 자, 다음에 no or a uh, either a nor b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상관이. 아이 neither a nor b. 자, why 얘는 접속사니까 안 되죠. Both a and b 네. 그 답은 a 가 정답이네요. 형사두개 연결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상관이고 상관 앞에 짝짝기.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찾으시는 게 문법으로 풀수 있는. 어, 또 요령이 됩니다. 어휘 문제 아니에요. 자, 116번 자, enough가 뒤 있어서 어, 얘가 형용사인것 같지만 부사입니다. 후치수식 부사요 투정사할 만큼 충분히 어떠하다? 자, 앞에 사람하고 연결하는 게 빠릅니다. 피동사 뒤에 형용사의 어휘는 주어랑 연결하세요. 자, 사람이 컴플리트해요 완성된. 안되죠? 사람이 티피컬해요. 전형적인 자, versatile 정답 C 다재다능한이란 뜻이에요. a sort는 동사가 분류하다니까 분류되니 안되죠. 안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이 충분히 다재다능하다라는 C가 정답이 됩니다. 얘는 사람하고 사물하고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사물 때는 다기능이라는 뜻이 되겠죠. 117번 어휘문제 명사 read 자, read의 목적어를 넣어야 되는 어휘문제 같은데요. be sure to read all the contained in the manual ok instructions b가 답이네요 메뉴얼에 있는 지지사항들을 다 읽으라 읽어야, 읽어야 된다 118아또 들어갔어 같은 문제 119 ok a l the가 있는데 일단 심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of the 복수명사 주어동사 최상급 한번 따라 하세요. 어부더 복수명사 주어동사 최상급. 한번 더. 어부더 복수명사 주어동사 최상급. 자, 마지막. 어부더 복수명사 주어동사 최상급. 자, 그래서 앞에 어부가 전체사가 나오는 게좀 독특하죠. 어,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가장 어떠하다 이런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답은 B가 답됐고요. 120번. 자 어휘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어법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for and between 자 and가 상관이고 between이 있고 그기서 짝찾기 자 a가 쉽게 풀립니다 121번 어, 어휘문제 딜레이를 수하는 한정적 용법 이런게 이제 형용사 한정적 용법의 어휘문제죠 his delay 그의 지체 지연 어떠한 자 hasten 이거는 주저하는 거예요 응? 그럼 딜레이가 주저가 돼야 되네 urgent 그의 긴급한 딜리이겠어요 음, 긴급한 거는 도움 같은 걸 필요로 하죠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지연 자 c가 답어 p p r e n s i v e 라는 거는 c o m p r e h e 랑또 헷갈리는데요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얘는 서술적으로 잘 써요 be a p p r e h e n s i v e of all. 그래서 앞에 b를 붙여서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다 걱정하다 concern about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번 a solution 자, 명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의 문제로 푸는 게 맞고요. 이 문제는 제가 14강에 이것도 정리를 다했습니다 우리말의 해석으로 가면은 이게 끌리죠. 무엇에 대한 해결 이런 거 같죠? 자, 대안의 얘기거리, 주제거리 를 쓰기 때문에 더 프라블럼 이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어떤 어 이렇게 보는 쪽이죠. 그 방향 쪽으로에 대한 해결책.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만약에 있다면 그 솔루션 2. 자, b가 답이에요. 전시사 틀어붙이는 거 exposure to 어디에 노출 assess to 자 이거는 어디에 접근 이 동사일 때는 타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붙이지 전체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라는 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라고 여러분 간주를 하셔야 돼요 23번 오케이 이것도 어려웠죠 여러분 얘를 예로 봤죠 rapid-liver 이렇게도 틀렸을 것 같아요 sales of tractor 자이 뒤에 있는 판매 농기구에 사용한 트럭이죠 increase during the arm harvest season에 올라간다. 판매가 많이 됩니다. 자, 오픈이 개방적으로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자, approximately 대략 올라간다. 이거는 숫자 수식 구사예요. 뒤에 숫자가 잘 붙죠? frequently 자주 올라간다. 이것도 안될것 같죠? 자주라는 게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대개가 있어요. 보통 이때쯤에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빈도가 자주 일어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얘는 엄격하게라는 뜻이지, 빠르게가 아닙니다 시각적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오답의 함정이에요 24번 갈게요 자,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걸로 틀렸을 것 같아요 트랜스미션2 어디로의 전송 그랬어요 자 근데 앞에 지금 주어가 사람입니다 14 people 이런거 다 제껴 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거. 그래서 14 people이 고려가 됩니다 자, 일자리에 고려가 된다면 얘가 된다면 얘는 왜안 돼, 그렇죠? 이런 거돈 받는 탈락, 일자리가 열려 있다는 공석. 자, 공석은 또 인을 쓰지 투를 쓰지 않잖아요. 전치자 투가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어 d v a n c 자, 제교재 5강을 보세요. 그러면 얘가 명사에 이제 있는데 어, 의미에 대한 어떤 다이어.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의미 차이점을 거기다 자, 적어 놨는데 어떤 만스먼트가 승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투니까 어디로의 승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125번 어자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고민했던 게 아마 잘못 들어갔어 이렇게. 어드바이즈 할까, 서제스트 할까, 프로포즈 할까 이세개 놓고 고민했죠. 그죠.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제안했다, 제안했다. 다 좋죠. 자, 근데 서제스트는 something을 제안하다. 이것도 something을 제안하다. somebody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드바이 c e somebody. 얘를 붙여야 돼요. 음, 누구에게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줬다. 자, b가 정답. 126번. 자, 이것도 제 교재 8강에 보시면 있어요. 동사. 자, 16번 갑니다. 오케이. 자, olive oil for butter. olive oil하고 butter는, 여러분, 요리 좀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체할 수가 있어요. butter 없으면 olive oil 쓸수 있고, olive oil 없으면 butter 쓸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substitute. 자, C가 정답이네. 어, 대체하다. c l a s i f y 는 분류하다구요. modify가 아, 수정하다, 조정하다, support 지원하다. 27번. 자 이게 어법처럼 생겼는데 어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은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틀렸을 것 같아요. p e r f o r 자 B를 틀렸죠. 그렇죠? 왜냐 인코지가 왠지 사람을 수반할 것 같으니까. 내 인코지는 사람에게 투정사하는 거를 격려하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으로 되면 이게 수동이 돼서 썸바디가 비인커리지들을 받는 건데 이렇게 초정사도로 자 이거는 지금 앞에 사람이 일단 와 있고요 그죠? 자 디비전이 부서인데 부서의 수행자가 말이 돼요 부서는 소유하려면 부장과장 정도는 돼야지 퍼포먼스, 자 D가 정답이됩니다 실적이 실적 얘가 실적 있고 성능이 있고요 공연이 있어요 가산일텐데 그래서 멀기지 디비전, 담보 새롭게 얻고 할듯 부사 pp 명사 이런 관계죠 새롭게 인수된 모기 어? 어, 저당 관련 부서의 실적에 의해서 회사의 매니저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28번입니다 어, 이렇게 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웃음> 얘가 형용사예요 그 make의 목적어가 우리가 여기 넣어야 될 명사가 아니라 메이크의 목적은 p r o d u c 입니다 그래서 h o n o r a r y 배우세요. h o n o r a r y 가 다수의 란 뜻이에요 다수의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 너무 많아요. A number of, man, a variety of, <웃음> 다양한. <웃음> 자, a selection of, collection of, range of 이런 것도 다 다양한 뜻입니다. A percentage of 이런 것들. 제번 부사 어휘 문제. <웃음> 죄송해요. 자, although라는 요거 양보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랬고요. Present give plenty of presentation. 사장이 많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많은 이라는 뜻과 이거에만 국한되게 설명했다 이런 뜻으로 좀 상반이 돼야 되겠죠 포멀리 예전에 월치풀리 주의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방심하지 않은 경계하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게 경계하면서 얘기를 했다겠어요 어, 자 이거는 전치사의 뒤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뒤에 전면구래의 수식이 더 중점을 많이 둬요 동사북쪽보단 일반 동사라 쓰면 동작에 대한 수식은 여기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Argly 자 이게 설득력 있게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다 여러가지 발표는 했어도 중점 등게 이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 d 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130번 마지막 자 요거는 비커즈가 일단 잡아줘야 되겠고요 자 숫자는 잘못 들어갔어요 버시카트, 자, 요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원인, 그럼 결과. 예산 삭감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뭐겠어요? Conducting a new research. 새로운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 전문성을 가지다요? 자, 여러분, A로겠죠. 그죠. 아니면 이거를 했죠. 리덕션 이거에 대해서 뭐, 뭘 줄여야 되는 것 같죠. 그죠? 커트가 있으니까. r e s o l u t i o n 이가 다이어입니다. 어, 보류에 보류. 유보 보류. 음. 그래서 예산 삭감이 보류를 맞는 거예요. 진행할 수 없다라는. 아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시험 끝나면 그 시험에 대한 후기 특강을 또 올려드립니다. 아, 그것 좀 보시고 시험을 안 보셨어도 다음 시험에 내가 볼 문제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하셔서 미리 좀 채점을 하셔서 내가 이런 문제는 맞히고 이거는 또 틀리네 이런 것들 어, 저도 오늘 이제 시험 보고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시험을 안 보셔도 어, 시험이 바로 내일인 것처럼 오늘 보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실력이 됩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일단은 20분까지 입실인데 보통 3 50분에는 문을 잠그니까 50분 이후에 넘어가면은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문자 서비스가 잘돼 있어서 몇 고사실로 들어가세요 라는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어그 다음 신분증 꼭 챙겨 가시고요어또 시계는 중앙방송 시계를 믿으셔야지 본인 시계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책상 높이 이런거 불편하면 좀바꾸시고요 의자 어, 책상 흔들리는 게좀 거슬리면은 종이 같은 걸 밑에 이제 넣, 넣으세요. 음. 또, 파트 1을 디렉션 풀기 전에, 그러니까, 파본 보세요부터 팔 5를 먼저 풀어 놓으시고요. 자, 2는, 어, 훅 가요. 그렇죠딴 생각 하다가. 2는 집중하시고, 어, 답안에다 바로바로 마킹하세요. 1, 2는, 3, 4. 자, 마킹을 하지 마세요. 답안에다 문제지에다가 문제를 읽으면서 다 풀어 놓고 lc 끝나면 어, 답을 옮기세요 그 다음 에 5를 좀 10개에서 15개는 미리 풀어 놓으세요 파트1 하시면서 혹은 파원 보세요 디렉션을 보면서 만약에 그게 훈련이 안돼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5를 많이 틀리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800점 대 중후반 계신 분들 뒤에 3중 지은 먼저 풀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거꾸로 가세요 도키를그 어, 다음 맨에마지막이5 나머지 문제 6 마무리 어, 그렇게 하시던가 만약에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면 5 중점적으로 잘 푸시고 그대에 독해의 순서대로 가시고요 3중 2중 같이 버리세요 700점 학생들 어차피 다못 풉니다 음 그렇게 하는 게 어, 점수 배점에도 유리해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5개가 ABCD가 골고루 가져갈 겁니다 어, 그래서 AABBCCD B, 이렇게 찍으면 하나밖에 안 맞을 거예요 5이점은 뭐 2개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문제를 풀었다. 그 A다. 그러면 그 다음은 A 가능성이 좀 적겠죠. 이런 것들. 좀또이 정도면 이따가 또선생님들 틀렸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시험 전날, 바로 어, 전날이 아니라 몇 시간 전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